우리 약간 이렇게 서 있으니까 패싸움 직전인 거 같다. 야구 경기, 야구 겐. 아, 일단 저는 지난번에 플레이미랑 같이 청소 게임 했던 캐빈이고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자 멤버 1 라미. 안녕하세요. 정도 소개되지 않나요? 아니. 피아 크루의 알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크루에서 약간 도라이를 맡고 있는 2D 예 제가요? 안녕하세요 2D인데 저는 도라이가 아닙니다 그히 <웃음>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한펜이 얼굴 사직구성에서 야구 야구 공 맞은 갈매기 <웃음> 아니 아니 형 소개 시간인데 왜 이러냐고 <웃음> 한펜이 얼굴 낙타물똥 안녕하세요 새끼빈 <웃음> <웃음> <채끼빛> 얼굴 살인진들이 <웃음> <웃음> <낙타> 문성인, 안녕하세요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멤버 연비 하이 앰비 연비 뭐야 그리고 빗소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빗소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요 옴닉 시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옴닉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풀동부 직원들이고요 썸네일러 고로케씨아 네, 안녕하세요 오. 어쩐지 옷이 힙하더라 와우 자 그리고 편집자 소범이 우리 풀동부 제일 막내 아하 음. 안녕하세요 소범입니다 우리 소범소범 네. 소범 귀엽다 깜찍. 오, 오, 오 어. 편집자 키미빙 으흠 편집자분들, 편집자분들. 아 안녕하세요 야, 방금 일어났어? 그런거 같아요 일어난지 한 30분 정도 됐어요 <웃음> 방금, <웃음> 방금, 방금, 방금 일어난거 <웃음> 맞잖아 <웃음> 자 그리고 썸네일러 노호 풀동부 돌하루방 돌하왜왜 <웃음> 그래 근데 잠깐만 왜 돌하르방이야? 되게 밝게 얘기하다가 자기 소개만 약간 주목 받으면 돌로 변해요. 아 그런 거구만.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썸네일장 찜찜이. 어허.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너구리 찜찜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웃음> 최근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신 썸네일분 곱다시. 어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태풀이 맞다 오빠 귀여워요 우리 마지막 편집자이신 윤뱅지씨 아하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할 때는 준인데 개인 스트리밍 돌릴때윤뱅지예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우리 언니 멋있다 멋있다 아, 아 좋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 룰 약간 서로 이름 같은 거 기억 못하고 목소리 구분 못해도 봐주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말씀하실 때 약간 본명을 좀.. 아 본명이래 약간 자기 아이디를 좀 밝히고 정원진입니다 본명까지야! 안녕하세요 광수예요어서요 <웃음> <웃음> 야.. 이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어? 어? 어? 아니 아니, 시시라 <웃음> 아니, 여러분 i n you get up. That's a Kurokishi. Tamsimania, Tamsimania. Kevin is so awkward. Tim Tim Samuri, too many. Kevin, you're great. 어? 야, 이 아! 야이 멍청구리들아! 야! 야이 거위 빡대가리들아. 씨 나를 초투표해 가지고 맨 처음에 죽이니까 이러지. 그내거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웃음> <웃음> 어. 과장님. 자 암살자 자 오리 역할 중에 암살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게임당 두번 회의 중에 역할을 정확히 맞추면 삼. 그리고 정말 재밌는 캐나다 거의 자신이 죽으면 죽인 사람이 자진 신고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살인자가 한탕주의자를 치를 못해요 아, 못살수 있는 돈 같은 거를 보너스로 주 필요 없는 거이군요 어. 딱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요하다? 네, 맞아요. <웃음> 아, 펭지님 정말 내 스타일인데. 어머, 어머! 그런 관심, 곤란해요. 정말! <웃음> <웃음> <웃음> 제발! <목소리> 한편이 관략근 조용! 방구 금지! <목소리> 아, 관략근 왜? 방구 금지! 실방구 금지 아, 조용! 아 귀여워 이거 찌르는게 뭐였더라? 왜안 찔리지? 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떨려 물 꺼졌길래 종 쳤어요. 비 소리가 말하자면 한편이 세명 꼴랑지 딸랑딸랑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어, 어. 그럼 캐빈님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편이 어? 나랑 이렇게 있다가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거기에서 헤어졌다고 캐빈이는 증언할게요. 세상에 누가 우리의 말을 믿습니까? 또 너냐, 철 캐빈? 아니. 정치 잘하네. 또 투표하게? 이거는 근데 건너뛰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 네 이거는 일단 건너뛰죠. 캐빈이는 건너 아, 억울할 뻔했어요. 케빈이 억울할 뻔 했어요 어머 아.. 예?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방금 아, 어 뭐야? 왜 그래? 어머 죄송해요 미션인 줄 알고 눌렀어요 케빈이는 진짜 소범님 좀 서운해요 저는 어? 제가 케빈이 억울해요 그랬더니 아예 하고 가시더라고요 케빈이는 아, <웃음> 아, <웃음> 아, 네. 소범님 투표할 거예요 어? 어? 오케이 k a y okay. How a 어 o u t you? Do y 어 u want to 어 o it? Do you want to do it? Do you want to do it? Do you w a n 자 어? 어? 어? 어? 어? t Do y o 어어어어어어 o do 어 t Do y o 어 want 어 o 어어어 하이? 왜 인사 안받아주죠? 어? 님 덜렛네요 일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일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곱다시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불이 꺼졌는데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사장님 불 꺼져 있었는데 캐빈님이 보일거리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전캐빈님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어떻게 말 거셨죠? 정말 나 이렇게 억울하게 어... 만들거야 계속! 저는 플레임님 아니곱다님 같아요 음... 플레임님이 죽었는데 뺑쥐님이 캐나다 거이라 신고가 된거아니에요 이거? 불을 켜고 나서 봤어 곱다씨가 그걸 증언해 줄수 있을 거예요 어? 야 건너뛰기 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야나 찍은 애 오... 죽어라! 오... <웃음> 뭐라고요? <뭐란> 뭐? <웃음> 우리 다 같이 있자 무서워. 나중 부 나중 부족해. 같 아니, 드디어. 이거 <뭐레> <호흡수>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러다가 비둘기가. <뭐레> <뭐레> <뭐레> <뭐레> 아, 진짜 나나 억울해 미쳐버리겠네. 비둘기 개꿀. 캐빈 형 이새끼 미쳤다 아아 말이 없더라. 너무 붙어 다닌다 했어. 근데 나는 어, 한 펜이 죽였으면 난 위에서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유. 웃음> <웃음> 아까는 지하실이라는 맵이 었고 이번엔 거위 성당이에요. 어허. 어우. 아또한 펜이랑 같이 태어났네. 왜 자꾸 같이 태어나는 거야? 아 진짜 나 곤란하다 너. 또 <웃음> 너무 따라다니지 말라니까요. 그런 옷 입고. 한 펜아. 골켓 네. 님. 네. 저 연예인이에요. 난그대예 연예인 반려오는 사람인가? 하하피하냐고 내가 어떻게? 아 깜짝이야 뺑지씨는 아니에요 뺑지씨는 저거든 너무 웃겨 그만해! 그만해! 잠시요야저리 둘이 보내. 야야 못참게 그만해 이 둘이 할 말이 있어요 연비가 뺑지님한테 꼬리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아왜 자꾸 한팬이랑 아, 나오는거야 진짜 아, 아 형도 진짜. 그만 따라다 아, 그만 좀 따라와라 아무리 아이고, 내가 연예인이라지만 말은, 어? 정말 아, 진짜 와아 사인해줘? 사인해줄까? <웃음> 어? 불리로등 박살내줄까? 어 아, 사인 좀 해줘 응. 어떡해? 어 사인해줄까? 아 그, 연예인 가운데 걸려있는 끈불리로탁 끊어줄까? 아 정말 <웃음> 정말 <웃음> 피곤하다고 어. 정말 거야지, 지금. 이거 너무 어두운데? 어또 아, 누구 죽었다 여기에 저희가 왔을 때는 한팬님? 한 한팬님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웃음>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저 웃음의 의미는 뭐지? 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너무 웃음. 어두워가지고 들어가면은 험한 걸 당할까봐. 한 팬이는 밉긴 하지만 범인은 아닙니다. 저 친구는 단지 저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좀 악성 스토커 팬일 뿐이에요. 눈나 멋있다. 아, 저 찍자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웃음> <진짜 소파> 얘기가... <웃음> 네, 그러면 <그럼> 순이가 <웃음> 네. 네. 무슨,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웃음> 이제 잘기이가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이렇게 또 팬을 한명 잃었네. 안녕히 계세요. 사인 해드려요, 찜찜님. 찜찜님 사인 해드려요, 어떻게? 자꾸 따라오세요. 연예인 어, 사인 어, 안 필요한데? 필요하세요? 어... <웃음> 아, 나가 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 요한 장만 주세요. 저 연예인이라서 어어어 어, 어, 어, 어, 문이 닫혔어. 어 문이 닫. 네, 다... 연예인이라서요. 아 잠깐만요. 사리 사 사리만 살인마... 연예인이라서요. 네 네. 아 말씀하세요 케빈. 여기 연예인 아, 죽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 케빈... <웃음> 연예인 살려 연예인 살려. 죽어요. 괜찮아요 케빈님 죽으면은 광고돼요 이제 죽었다고 이게 막 삐용삐용. 이미 광고. 내가 죽는 게 문제잖아. 아 맞네 아 알았다. 음. 어? 엄청 죽었네. 노우님 저희. 무슨 건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없었고요.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라미님이 튀어나와서 날 쫓아왔다고 내가 그럼 벤트겠지 뭐. 문을 닫는 게 오리만 가능하면 저는 찜찜님 의심스러워요. 경찰서 문을 닫은 다음에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라는 연예인은 왜요? <웃음> 저 사람 만아요 저는 문을 직접 닫으셨으면 네, 빼박 오리 아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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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에 어, 어, 어, 따르면 어, 어, 어, 소범이랑 키미밍이거든요. 사장님 보내, 보내면 게임 끝나겠지. 그거다. 어? 이거 100% 소범이랑 키미밍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텐데. 아. <웃음>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왜 이렇게 세인각이 어떻게 해? 뭐야? 왜? 아니 왜안 돼? 왜안 돼? 오케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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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았을 때 15초로 바로 떴거든요? 음, 그러면 그전까지 아, 네. 저를 스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폭탄 각인한 거예요 라이트솔, 네. 연비님 이렇게 둘 정도 기억나요 그리고 큐미미님 네, 그, 정도? 어. 그럼 이건 빗소리입니다 왜냐 빗소리가 자꾸 저를 몰거든요? 폭탄으로? 아닙니다 이거 고백에 실패한 연비가 나쁜 맘을 먹고 <웃음> 팬지님한테 폭탄을 준 겁니다 일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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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곱단 씨가 완전 확정이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저는 비소엘 씨가 정말 강력하게 폭탄광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음메다인 <목소리도> 거 그리고 알잖아요, 시애 님. <신예님>? 아, 귀신술을 <웃음> 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연배씨목소리 아, 들어보니까 음, 또 이게 진실성이 무너져. 여기 아, 아, 아, 톤이에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그쭉쭉 톤이 그래요. 그 있어. 톤이. 저쪽에도 대배우가 어, 있잖아? 어머. 어. 하나 아 그런가? 잘 봐요. <웃음> <웃음> <할싸! 웃음> 어 뭐야? 그새? 키미 음, 네. 님이 초반에 저에게 와서 나 캐나다 거위야라고 하는 한... 기이 있습니다. 이거 대박니데 난... 한번 봐 주시면 되게. 한결 가세요. 나오지. 벤트쇼 네. 가능한가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죽을게요. 아, <목소리>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어, <목소리> 아, 끝났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연비 아, 그, 진짜 폭탄은 아, 그, 아니네? 끝났다, 그, 아니야 그럼 본인 폭탄에 본인이 죽은 거야? 와, 본인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 할거는 거위사냥, 숨바꼭질 모드고 음?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할 때마다 게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최후까지 생존을 하면은 숨는 사람들의 이고. 승리고 오케이. 그 사이에 다 죽이면은 술래의 승리에요 술래는 한명이고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시야가 좁아요 진짜 베꼈구나? <웃음> 진짜 베꼈네? 이제 제대로 베겼네 진짜로 <웃음> 그래서 케빈님한테 그돈 그래서... 그 줬나보다 <웃음> 아야 그걸로 툴아아 치면 아씨 진짜, 진짜. 이 개발자 디코에 연락을 넘어가야지 아, 그래. 이거는 디코로. 이거 근데 디코로 넘어가면 막 울어버리면 안나아 이게 거 같은데. 요 아니 아니 디코가 재밌을 거야. 디코로 가자. 아, 그래? 가 아. 와. 에노쌤. 여러분, 귀 터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저거야? 뭐 여기 막 했는데. 누가 거식이야? 아, 지니? 뭐, 거식이도 무슨 거식이에요? 함규에 <목소리> 사람 많다! 함규에 사람 많 해라. 함규! <목소리> 함규로 가라! 시에나! 함규! 잠깐만! 아, 아, 아, 살고 싶어요! 제발! 살고 싶어! 태어난이. 살고 싶어! 태어난이. 아니 넌 <목소리> 원래 그래요! 아! 아, 아, 아나 돼! 나와 여기 다 있네!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무서워! 시체 널 부러지는 거 봐! 너무 무서워... 공치. 우발 아까 이거해 볼게. 래 여기 앞입리야 함페나디 무비 무트. 나 함페나디 신지디디 지금 나가겠는요 아이고. 아, 빨리 가. 이비려주세요 아! 치네 맞 아, <웃음> 이렇게 아주 칭찬 이고네우리 풀통불이 커다. 설명 나 맞다. 와, 오케이. 알라라라라. 야 아, 거아 <웃음> <웃음> 아, 아로 <웃음> 아, 가는 거아닌 아, 계세요. 그러... 아, <웃음> 귀엽다. 안녕~~ 아 안녕~~ 와~~, 와, 와아 안녕~~ 야 운다 봐 이게.. 열다섯 명인데 한명 준다고? 쿨레? 와 대박이네 그니까 러한명 너무 심하다 아 진짜 일치조각이네 아, 아, 아, 이게 거위네 안녕 야오. 내 미션 케빈님 아, 아, 어디있어요한 아, 아, 아, 아, 팬이구나 예, 야 욕을 아, 드어내 예. 지금 한 팬이구나 한팬한 팬아 형이 알려줄게 한 팬아 형이 알려줄게 이깐 컨대제 형도나 없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때다. 이때다. 다음. <웃음> 잠깐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아니아니 아니죠. 아니아니아니아바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아아아아 Where are you doing? What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are you, <웃음> <웃음> <are> you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빈님 보안실, 케빈님 보안실. 야! <웃음> <웃음> 두 명만 살아 있는 거야? 명니다 아, 빈형 보고 싶어요. 한팬아 나는 이미 죽었어요. 니맵을 <웃음> <미리맵을 웃음> 보고 다녀. 네. <웃음> 일치의 몽디야. <미빙이야. 웃음> 어디서 몽겨야두 손을 가는... <웃음> 모아 기도. 여기 새로운 기대다. 새로운 기대다. <웃음> 제발 한 명만 더. <웃음> 한 명만. 3, 2, 아까 어깨 아닌데 안녕. 믿음 <웃음> 사랑 <웃음> 소망. 그중에 제일은 <목소리> 믿음이라 아니 처음부터 케빈님 캐비님 찾았는데 케빈님을 못 죽였어 <목소리> 아형 잠깐만 나가지 마아이 영상을 이렇게 끊을 거라서 여기서 마무리 멘트는 하고 이제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좋아요 아 우린 마무리 멘트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그냥 노바. 어, 음, 재밌었다, 노바 음 재밌었다 노바 <목소리> <목소리> 재밌었다 <목소리> 재밌었다